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양력 3월 3월, 어, 말띠분들 운세를 볼 텐데요. 일단은 금전적인 거, 하하. 금전적인 거 나쁘진 않아요. 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경고망동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야요 경고망동을 하면은, 자칫, 어, 저기, 막, 다, 그냥, 물거품처럼 다 날라갈 수가 있다. 금전은 경고만동하지 말고 신중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나 취업은요? 음, 옛,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다가 뭐 취업하겠다라고 해서 원서를 넣은 데 있으면은요, 아마도 발탁이 될 확률이, 어, 저, 저기, 뭐야, 조금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먹혀서 다시 쪼금 어, 사업의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닌가. 뭐꼭 불경기라 해서 다안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겠죠. 자, 건강운은요. 옛날에 고질병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고질병이 어, 다시 어, 저기 뭐야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근데 뭐 괜찮 뭐 고질병이 왜 생기냐라고 한다면은 옛날부터 있던 건데 술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과도한 음주는 어,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말띠 분들은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성균관 스캔들 그미니시리즈 그거 아세요? 거기 보면 송중기가 구룡화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음 이미지가 어때요? 어, 똑똑한 듯 하면서도, 뺀질거리면듯 하면서도, 어, 선비, 또선비고또 의리도 있고, 어! 그러면서, 어, 그런 게 있잖아요. 말들이 딱 그래요. 한량이면서도, 그렇다, 어저 그러고서 또 뭐, 옳은 일? 어, 또, 그런 거지. 뭐. 욱 하는 성격도 있고, 옳은 일에 막, 발, 발, 팔,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늘에서 부채 붙이면서 한숨 쉬는 그런,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거?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 많겠다, 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구룡화 같은 이미지. 응, 구룡화 같은 이미지라고 하면 딱 말띠를, 말띠하면 구룡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성균관 승캐틀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어느 캐릭이라고 해야 돼. 음. 참 그거를 보면은 참 쉬운데 아무튼 그런 캐릭이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인 거는요. 매사에 만사부려 튼튼이다. 딱 얼핏 볼, 얼핏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게 어쩌면은 그게 못이다, 그렇지. 자기만 깠다. 하다가는 말린다. 어떻게, 어떻게 말려? 처음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엔 흉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럼, 처음도 길하고, 어, 나중에도 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조금만 침착하면 돼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말띠들은요. 그 천복성을 타고 났어요 연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천복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라 는 거예요. 복을 타고 났기 때문에 신중하고 어, 조금 아는 길도 어, 물어가라. 돌다리도 두드겨봐라. 그리고 팔랑기 아니 아니 아니 돼요라고 한다면 말띠들은요 저기 막 천복을 타고 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걔가 막말 어, 팔자가 그렇게. 막, 없이 주라고 살지는 않아요. 어. 말띠들이 그래. 막, 막, 대단하게 잘 산다? 그것도 살짝 거기지만, 그래도 중, 중, 뭐지? 중간으로는 쭉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띠 자체 성격이, 성격 자체가 좋은 사람이 많아요. 음. 그, 아, 이그고우영의 만화에 보면은 그 유방이 나와요. 그런 캐릭터 좀 비슷하다. 한량. 한량끼가 있으면서 사람 좋고. 어. 또그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다가 좀잘 돌도 돌봐 주다가 그러면서 또 대청마루에서 시원한 수박 까마면서 부채질 한번 하고 어허 뭐 대충 합세뭐 이런 분위기라는 하는 거예요. 사람 좋지, 말티들이 여자들도 화통하고 좋아요. 음. 그 저기 막뭐 삐뚤어진거 못봐 바른말을 조금 잘한다 그래야 되나 뭐다야그렇겠습니까 암튼 그래요 그래서 그 금전적인 거에서는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불법적인 걸 갖다 의뢰한다. 뭐 이걸 갖다가 뭐니 네 이름으로 해달라.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음, 그런 거 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성격이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을 좋아하지 않아. 말띠들이. 음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쩌면은 뭐에 홀렸는지 그냥 어, 뭐,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어, 그런 거 조심하라, 라는 거야. 어. 저기, 막, 까딱 하다가는, 어. 여러분들의 리듬을 갖다가 까먹을 수 있겠다. 내 리듬이 뭐냐요?라고 한다면 룰루랄라. 어 굉장히 유쾌한 캐릭터거든요. 성격 좋지. 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시, 어,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금전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 그럼 나쁜가요?라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중박 이상이에요. 금전 운운. 음. 근데 딱히 금전에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뭐 딱히 나갈 데가 없. 없다라고 봐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 뭔가 음어 만약에 비즈니스를 갖다가 하시는 분이라면. 누군가가, 뭐, 도와주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요, 여기는. 어. 저기, 막, 아, 아, 싫어. 나, 예를 들자면, 어, 너무 바쁘고, 내가 지금 나도 일이 많아서 자네를 못 도와줄 것 같네. 라고 했었던 분들도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 될것 같은데, 기다려봐. 뭐, 그런, 그런 운은 있어요. 어, 그런 눈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꼭 필요한가 내가 일을 하는데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가 잘 꼼꼼히 살펴보고서 결정해도 된, 아, 늦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그게 없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런 시기에 빚까지 지닐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사업적인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뭐 여기서도 아까도 그랬다 누군가가 갑자기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아내일 수도 있고, 만약 에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다면 엄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내 사업에 막힌 데를 갖다가 좀 시원하게 긁어줄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 만약에 직장인이다라고 하면은요, 직장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다시 사이가 전처럼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상황이 뻣뻣하고 전에가 상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요 은 좋았던 시절로 다시 어, 저기 막 제, 어, 제 붐이 일어난다라고요 붐이라고 해서 막 대박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사업은 흘러간다 그리고 막 직장도 마찬가지야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딱히 여기서는요, 경계해야 될 거는요, 오만이에요. 오만과 방자예요. 어, 내 일이 잘 풀리니까 오만해지고 방자해져가지고, 자기 본분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오만하고 방자해지면 어떻게 된다?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가 그거야.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된다.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조상님들이 도우니까 그러지, 뭐, 천복이잖아. 음. 자, 어디 봅시다. 저 갑작스럽게 어 뭐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것이 비즈니스든 아니면 인간적인 문제든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예를 들자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 어떠한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가 있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해결이 나나요?라면 여러분들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조금 벅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갑작스럽게 어, 생길 수 있겠다. 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 왜요?라고 한다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그 말띠들이 성격이 어떻다고? 어, 한량끼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한량끼는 나쁜 한량 말하는 거아니에요 음, 근데, 물론 그게 나쁘게 번질되면은 진짜, 차, 나밖에 모르는, 그니까, 러내 한량, 내 한량스러운 삶을 위해서 남들의 희생을 갖다가, 그냥, 음, 너네들은 내네 인생을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말대들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막, 악착같고 그런 데는 없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뭔가를 갖다가 하고 싶은 욕망 어, 뭔가 악착 끝이 하고 싶은 욕망 그러나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틀을 깨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근데 그걸 갖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켜라. 이전 것을 지켜야지만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량 같은 시간들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겠다. 한량이 뭐야? 여러분한테 행복이거든. 응. 여러분들은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머리 아파서안 돼요. 어. 그막 갑자기 막 버럭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말띠가 누, 뭐든선가 뭔가 조여온다 그러면은요, 에이, 몰라! 팽겨치고 가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 발등을 찍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음, 기억하고 계세요. 무리한 건, 한 건, 내 그, 뭐지?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그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머리가 아파지게 된다 그 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도 많이 생기고 만약에 이게 회사라고 라 한다면요 은 입대껏 쌓아 올렸던 어떤 나의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겠다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반드시 이성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두 얼굴을 갖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다 앞에서 봤을 땐 다정하고 상냥하지만 뒤에서 봤 했을 때는 그 어떠하다 그치? 어, 나한테 그 삼지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있겠다라는 거예요. 3월달한 달은 말띠들은 조금 인간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애정운 한번 본다면요. 애정운은 솔직히 지쳤어요. 음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 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뭐 진짜 그 뜨거운 사랑을 하고는 싶지만 뜨거운 사랑을 하기에는 어, 내가 솔직히 어떻게 해야지 마음은 어린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과거의 그내 기억 속에 어, 추억 속에 그대들은 하나같이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쯤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이든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들, 여러분들을 갖다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다. 여러분이 짝사랑을 하든지, 아니,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어, 뭐, 돌싱도 마찬가지예요 돌싱도 마찬가지고, 싱글이나 돌싱이나지, 뭐. 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애인이 있거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내 애인이나 내그 배우자한테 조금, 어, 불만스러운 일이 있겠다라고 봐요. 어떤 부분에서, 내,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합니까? 다 호응을 해줬는데, 호응이 조금 미비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너 나한테 어, 별 애정이 식은 거야? 나 혼자 널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돼, 이렇게 됨으로써 조금 음, 좀 사랑이 시들시들해진다. 뭐 의욕이 사라진다라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나, 내가 너한테 자발적으로 뭐 이런 걸 해줬다.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을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마음이 줄었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네가 나 나를 그니까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뭐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이 3월 달이 원래 그래요 말띠한테들은 어, 자기의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갈가먹는 다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3월 달을 양력 3월 갖다가 조금 더 슬기롭게 넘겨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어, 왜냐하면은 이 지금 그, 의욕을 갖다가 상실했다고, 그걸 고, 대로나 의욕 상실이야. 난 너하고 키스 안 해. 너하고 뭐안 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내가, 오, 어, 내가, 비유 맞춰, 나중에는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서, 응, 자기야, 자기야, 응, 자기야, 자기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는 어떻게, 해? 꺼져! 하면서 방문 팡 닫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돼? 내가 그 자기의 비유를 맞춰야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음. 괜한 괜한 그 뭐지 어, 그런 그 옥이나 어떠한 마음으로 관계를 갖다가 악화시킨 일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결국은 내가 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거예요. 어, 내가 빌고 넘어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어, 그렇게 되겠다. 어, 그, 그렇지 않고서는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조금 뭐그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에는 언제든지 굴곡이 있, 있, 있기 마련이고 사랑이 변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말아라. 눈이 돌아가다간 어떻게 된다? 그치. 내 따기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네. 그렇게 하고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한다면 은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뭐 뭐 골칩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술 마시면 배탈 잘 나요? 어뭐 장염 같은 거음 그런 거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니까늘그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 근데 여기는요 조금 생기면은요 조금 진하게 생긴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들 어배 아파 약 조금 마실거고한 두끼 굶으면 낫는데 여기는 얼굴살이 헬쑥해지도록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나친 음주 가문은 조심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요 만약에 그 그 성병 같은 것도 조금 성병에 취약해요. 어 3월 달에 그서 그러니까 성병 같은 것도 조심해야 쓰겠다라는 거예요. 음 재수, 제수, 재수가 없으면 꼭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성병에 올을수 있지.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꼭 성병이 아니더라도 그 병에 올물 수가 있어요. 잔을, 잔 같은 거 돌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어, 그것 때문에 좀 짜증, 병이 올마올 수도 있겠다. 잔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술자리에서 있는 그 이성과 키스를 한다거나, 응. 왜냐면 그 입안에 세균이 되게 많잖아요. 세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떠한 감염성 질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뭐, 그러면 오래 가나요? 그러면 아니요. 약 먹으면 나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질병이 없었다, 그러면은요, 이번에 이걸로 올아오는게 고질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어, 한번 옮기, 옮기가, 어, 저기, 막, 어려워, 진짜 확률이 희박해서 그러지. 한번딱 옮은다, 딱 그러면은요, 저기, 막, 때만 되면 발, 발병을 할 수도 있어. 그런 전염병들이 있어요. 음. 암튼 여기는 술잔 돌리지 마라. 어, 술잔 돌리지 말고 어, 모르는 사람과 키스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연애하지 말아요. 연애하는 사람도 뭐 만약에 뭐썸 타고 그러면 그건 해야지. <웃음> 그건 해야지 뭐 어떻게 어 저기 뭐이큰 테러에서 키스하지 말라 그랬다고 키스 안하나 그럼 바보가 어딨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양치질 깨끗이 잘하고 어, 물물쫙 마시고 그러니까 키스할 때는 우리 각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하면 되지 네 아무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음. 3월 말이나 4월 초에 어, 4월 달 운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가 이말 했나요? 암튼 <웃음> 여러분 안녕